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디컬 빌딩 상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요번에 대부분 임대가 완료되었고 5년 계약으로 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 악화 속에서도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 사업을 할수 있다고 하고 물론 메디컬 빌딩의 가장 최고의 장점은 임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액대는 3억대에서 다양하게 분양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일단 대표가 아는 지인 인 것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메디컬 빌딩의 최고 장점인 임대가 완료되고 5년까지 수익 확정에 대해서 판매 조건부 확인서까지 작성을 해 준다고 하니 나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관계자 분의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예. 총 83실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예. 이제, %로, 이제, 이렇게, 구되는 거고요. 저희가 병원 임대 찬가지걸 보면은. 임대가 그안 그래도 다 됐다고 얘기했는데. 예. 100% 다된겁니다 예, 1층 제외한 나머지 층들은, 이제, 임대가 다 들어왔습니다. 예. 있는 예. 예, 2층부터 3층은 정형외과 음. 4층, 5층은 재활의학과 음. 6층은 산부인과, 그리고, 8층부터 12층까지는 한방병원으로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7층하고 제가 12층은 아직 이제 임대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내과나소화과 뭐 이런 위주로 처방제도 많이 나오는 위주로 이렇 네. 7층하고 12층. 7층. 네. 지금은 협의 중에 있고요. 네. 이것도 곧 임대차 계약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지금 뭐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상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분양을 받아놓으면은, 고실이 생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보증금이라든지, 그뭐월 임대료가 각 호실별로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무려 네, 한 5% 정도 됩니다. 연 아, 수익률로. 수익률로 따지면 예, 연 5% 정도 되니까. 네. 네. 금리에 크게 민감하게. 아, 그렇게 지금, 이게 지금 임대 수익률로. 예, 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확정된 금액인데. 완전히 됐네요. 예, 201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6천에월 289만원. 보아서 별도거든요. 네. 별도 금액으로 딱실증이 되어있어요. 2층부터 12층까지. 네. 7층도 지금 임대는 맞춰있지만, 네. 지금 이렇게 보증금하고 이제 월세는 산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네. 네. 이제 병원이 이 금액을 내고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제가 협의를 봐서 임대체계하이이는다 그래도 뭐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메디컬 분양을 했다가 안안다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 있는가 하면 메디컬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메디컬 힘대가 안 된다 그래서 일반으로 바꾸자. 그걸 바꿔서 또 힘대를 하다가 힘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통상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뭐대우 시내 부동산가들, 분양하는 음. 것들을 보면은. 병원 임대 맞춰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네. 가보시면은 임대 의향서라든지 네. 예, 입점 의향서 이런 네. 예, 의향서 같은 거를 받아놓고 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뭐 그런 거하고 저희하고 성격 자체를 저희는 그 병원 원장님 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작성했어요 병원은 다작성 하고 저 계약서 계약서 보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용시 음, 음, CD 음.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예, 계약서입니다. 이거 배움 원장들하고 이렇게 다 끼셨는데, 요거 이제 개인 시장 중고 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뭐, 계약서에도 이제, 거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중공 후, 이제, 그 장금을 치르면은, 그때 일괄적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넘기는 걸로, 양발이신 분들한테, 예, 개별로 이렇게 그 이제 임대차 계약을 내시신 분들, 병원 의사분들하고, 이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시고,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의사분들이 지금 일때에 지금 수송요일때에 가보시면은 병원 의원을 가보시면은 장사가 엄청나세 돼요. 얘기가 네. 뭐 예약을 안 오고 하면 다시 한 기다리고 뭐 이런 실정입니 네. 병원 의사들도 요 자리가 병원이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역으로 병원 원장들이 뭐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할,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2층부터 10층까지 이렇게 거의 막한 번에 차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희 상가 중에 한 장점이. 알레파킹을 해주거든요. 총 저희가 주차대 수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총 65대인데, 어, 여기서 이제. 손님들은, 여기 지금 대구에는 지금 시스템잘얻거든 이게. 네. 예, 제가 이제, 뭐, 관리규약에 상가 관리규약에이걸 이제, 이제 접목 시켜가지고, 뭐월 뭐, 350, 350, 이런 걸 이제, 인건비 책정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분양받으신 분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여기 이제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네. 병원에서 이제 돈을 내는 거니까 그냥, 그냥, 그냥 어, 그렇겠죠? 네, 네, 예, 네. 뭐 문제는 분들은 관계 없고 저희 인재하는 분들이 관리의 책정에 대해서 돈이 손님들이 아. 이제 병이 환자들이나 뭐 내방객들이 오시면 병원 내방객들 오시면 1 층에 주차를 하고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음. 네. 그리고 위에서 이제 나 나간다고 이제 앞에 얘기를 해주면은 밑에서 미리 밑에 차를 빼놓고 운행 네. 시스템으로 서울 방남선서는 거의 이렇게 운영을 하고 돼요. 주차가 그 복잡하니까. 예. 예. 그것도, 뭐, 지금 가보시면, 병원에 가보면 주차 때문에. 그렇죠. 주차할 때없애가 빅빅이 걸요 예, 거나 보러 보러 아, 막, 아,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애플타워도 가보시면, 병원에 가면 애플타워 가보시면, 주차한 데만 30분이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런, 예. 그런, 예. 그런 거에도, 이제, 여러 시스템을 접목하면좀 좀 장점이 음. 있다라고 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지금 한, 한 50% 정도 나가거든요. 음. 지금 나가, 분양이 제기게되어 있는 게. 50% 정도 분양이 됐다? 예, 예. 네. 그리고 뭐, 오. 먼저, 빨리 오셔가지고, 네. 병원에 임대가 맞춰져있는 상가들은, 사실상 뭐, 옷가게라든지, 어. 뭐 일반 음식점, 뭐, 민이점 어. 이런 것들이나, 이제, 오게 되면 자 하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또, 세를 맞춰야 되고. 그렇죠. 예, 복귀 줘야 되고,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데. 요, 배영 같은 경우는 한번 인대가 맞춰지면은, 뭐, 최소 5년, 10년, 예, 최소 10년은 가야 해요. 왜냐면 하 장비 설비가 들어오니까. 장비 투자가, 인테리어든지 시설비 투자가 최소한 3억원들 최소 못들도 예. 그래, 지금 우리가 보면은, 부동산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상가 뭐 1층, 저층 같은 경우는 임대가 잘 되는데 네, 네. 네, 중간층 뭐이 3층 부터잘 안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월세가 높은 것들이 거래가 좀 안되고 월세가 좀 저렴한 것들이 임대가 좀잘 되는데 참가 묻는 게 뭔가 하면 이 병원이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몇년 동안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제외하고 네, 네. 그 병원이 뭐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느냐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 계약을 해지해줄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물어보시는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네. 판매 조건부 확인서라 해서 네. 어, 이렇게 됐습니다. 업종, 보증금, 월세 네. 아, 아, 이건 제가 따로 첨부를 해가 네, 자진으로 어야돼요네 네, 업종, 보증금, 월세 네. 이렇게 이제 보호를 써드려요. 근데 음.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약정서에 네. 요 안에, 이제, 내용이, 만약에 병원이 안 맞춰졌을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분양자가 약 10%만 내면은, 저희는 이제, 중공부터 장금까지는 돈 들어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를 냈는데, 만약에 병원이 안 들어왔다. 중공이 났을 때. 네. 중공 시점에서 병원이 임대데안돼 있으면은, 저희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그거를 약 10%에 대한 연 5% 이자를 쳐서 드려요. 예. 네. 확인 그만큼 이제 저희가 뭐 손님들이 뭐 병원은 저희하고는 입점이 돼 있지만은 믿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이 인정체 네, 네, 계약서를 보여주려도 못했는데 요런 안전장치까지도 저희가 다 이렇게 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환매조건부 확인서를 사용을 해서 첨부를 하는데 여기 기간은? 기간은 없어요. 이거는 네. 이제 저희가 이게 뭐냐면 이제 병원이 안 들어올 시에 음, 네. 예, 최초 제약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업종, 보증금, 월세, 요세 개가 틀리시에, 어, 판매를 해주겠다. 본행입 이게. 음, 만약 계약은 되는 거는 대부분 몇년 됐습니까? 저희는 음, 다 병원 5년으로. 5년으로 계약이 네, 됐습니다. 5년으로 됐는데, 아. 그, 실은 여기 이 자리가 병원이 들어와서 안될 자리는 아닙니다. 한번요 일대에 가시는 분들도 주변 분들이 많이 분양을 받으셨거든요. 왜냐면, 자기도요 일대에 병원을 가보니까 황금 매그래든지 여기 중동 효성 병원이 라인에 네. 이쪽에 가봐도 병원 가면 가보면은 대기 시간이 예약을 안 하면 한 시간이 상씩성기 되게 돼요 아침에 가도 음. 네. 그리고 이 주변, 음 주변에 지금 이제 기존에 신규 이제 아파트 단지들 이거는 네. 이제 최근, 최근 이제 중공 4년 전에 아파트를 네. 네. 주변에 그것이 제일 사태 주변에 들라인드하고 네. 요거는 예정 요거는 이제 공사 중입니다. 지금. 네, 따른 색깔로해서 주변에 오시면은 아침요 개발이 많이 되었죠, 기는뭐 음. <웃음> 뭐, 그만큼 입주, 뭐, 뒤 입주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병원에 더잘들어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병원이 몇 년, 병원이 진짜 들어오냐 임대가 정말 확증되어 있느냐 그래서 뭐 임대 계획 해놨다가 또안 뭐 된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다 음. 와,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제는 뭐, 이제, 임대의향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이렇게까 이제, 판매 조건부 확인서하고 네. 보통 일반 이제, 다른 상관이 분양하는 데 가보시면은, 이 정도는 절대 안 써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을 안 맞춰줬는데, 하게 되면, 이거 놔줘야 되면 다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뭐, 판매 조건부 확인서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법적으로 어, 법적으로는 당연히 궁금되죠 왜냐하면 확인서를 해서 저희가 네. 어, 법인, 어스, 법인, 인감이라인감보장하고다 네. 들어가니까 네, 보시면 이렇게 딱 항목에 보면은 이제 업종, 보증금, 월세 네, 네. 요것도 요것도 요게 안지키실 경우에 네, 중공 시점이 다돼서 판매를 요청하면 을은할수 있다. 네, 그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게 만약에 계약서 현대처럼그렇게 그래, 계약 진행이 안 되면 보증금, 뭐 계약금하고 다. 계약금 10%를 다 돌려드리는데 예, 그것 예. 보시면은 그 10%도 연 5%를 이자를 쳐서 받는 아, 거 예, 그냥, 그냥. 10%만 주는 게 아니고 연 5%까지 지급다 예, 예, 예. 돌려준다. 그만큼 저희는 이제 돌려줄 일이 없으니까. 실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연 5%까지 드리겠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자신 있게 드리고. 그냥 대약권만 돌려주는게 아니고 연으로 해서 이자까지 그 착정해서 돌려준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하고싶 보면은 예전에 저도 뭐 영상으 그때 지금 많이 설명을 했는데 뭐 지금 그냥 금액이 어떻게 되죠? 아까 는좀잘 나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은 네. 뭐 저희가 뭐 다양하게 있는데 1층은 그게 뭐한 7천 전용으로 뭐 전용 준용 기준으로 총당 뭐 8600에서 뭐 8,900. 이렇게 보시죠. 전용 평당. 네, 전용 평당가. 아, 전용 평당가로 8 9 0 0 8,900. 예, 예, 예.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는 금액이면 얼마 정도 되니까. 호실별 분양을 받는 금액, 농단 금액.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10평에 얼마, 뭐 13평에 얼마 이렇게 분양을 하잖아요. 그니까 호실, 이제, 네. 호실별로 예. 저희가 10평도 있고 16평, 예. 예. 예. 15평,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금액만 다 다르겠죠. 1층에 102호 같은 경우에는 9억 6천, 예. 103호는 15억 3,800, 예.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제일 렴한게 그러면 5억대까지? 부가세 미포함으로 해서 보면. 은 아니, 저희 상구층 1층은 지금, 제가 예. 임대가 안 맞춰져 있는데, 이 금액이고요. 상구층으로 예, 그렇죠. 올라가면은, 예. 2 3부터 네, 뭐, 4억대도 있고, 어, 네, 다양하게 4억대가? 있어요. 네. 4억대, 5억대, 6억대. 음. 네, 이렇게 네. 다양하게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7층 같은 경우에 3억대. 어, 3억 7천. 예. 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이거는 이제. 13평. 예, 네, 어, 전용. 전 13평. 네, 네. 실평수. 네. 실평수 13평이고, 그 다음, 에 계약 면적은 25평. 오, 어. 저렴한 어, 것도 리0트 근데 이게 이제 뭐, 상관은 뭐, 아무리 저렴해도. 네. 임대가 마찬가지 리요트 그렇죠. 임대가 마찬가지 으면 네. 네. 뭐, 와서 는 아무것도 내가 장사할 것도 아닌데.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임대는 여기서 뭐, 100% 거의 다 맞춰주는 걸로. 예, 100% 네. 다 맞춰주는 거 완전히, 예. 완전하게 맞춰주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는제 가는 거니까. 예전에 물어본 아, 적이 네. 있으면 6억, 7억대, 10억대를 얘기어 음. 음. 저희가 아. 지금 기존의 수부장자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2층이면 2층 통으로 이렇게 음. 하신 분도 계세요. 음. 네. 한층은, 한층을 해. 한층은 전체 다 해서, 왜냐면은 여기 이제, 그 나중에 되면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 임대가 맞춰지고 이러면은 등, 금융권에서 이제 장금 대출할 때대출을이더 네. 좀좀 읽어준다 일반 뭐 아. 임대가 마, 안 맞춰져 있는 데는 당장 거에 와서 네. 뭐4 0 받기도 하시기 힘든데 40% 네. 50% 분양가에서 받기도 네. 힘든데 지금 임대가 책정이 돼 있고 뭐 네, 업종이 병원이면은 좀 금융권에서는 좀더 읽어주고 지금 저희는 새로 <웃음> 보는 게한 뭐 7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네. 실추자 금액이 얼마 안어라니까 예. 보증금은 이제 임대차제고 전환하면서 보증금도 이제 받게 되고 보증금에충원하할 때는 3억 5천 받고 보증금 빼고 대출 대출 금액 70% 갔을때 36% 빼면은 70% 내일 제가 들어간 거는 10억 부장자가 들어간 10억 이0억5억5 0예했을때 한천 억5예 그럼 0억5 0 0에5 0 5억 7천 자리를, 5억 7천을, 네. 이렇게, 뭐, 분양을 받았을 때, 어, 저희가, 금리가, 지금 뭐, 아, 참, 예, 규제금리가, 네. 계속 올라가는 주제이긴 네. 뭐, 네. 한데, 뭐, 그래도 이제 4.8% 자기, 이제, 예, 예, 예, 예. 대출 예. 이자를, 뭐, 아무리 오늘 대출 이자를 내고도 4.8%까지는. 이자 지금, 프로세지는 얼마를 잡았는데요? 이자는 지금 요거는 이제, 4.5% 잡았어요. 네, 4%. 4. 예, 요거는 예, 예. 예, 이제, 변경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네. 요거가 수행률 이제 자기 자본 누가 보시면 거예요. 네. 사실 이뭐 얘기를 해보면 수익률을 크게 많이 따지진 아, 않아요. 확실한 임대가 아, 나냐 안 나냐가 의수 네. 관점 내부. 음. 근데 지금 통상과 건물 사는 분들도 보면은 좀 세를 못놓고 있으니까 뭐내 돈이 뭐 현금 이0 억이 있1 0 억이 있든간에 뭐 건물을 사잖아요. 대출 받아갖고 칠십억 육십억 대출 사는데 아. 뭐 수익률로 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집가 상승으로 많이 따지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세는은 적게 나와도 관계는 없는데 세가 안 나가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죠. 지금 되도로변에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게 문제지. 뭐 수용률는뭐 네. 지금 어차피 4.5% 6% 사고 나왔는데 그러면 4.5%로 약간 변동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변동된 거요 지금 가이드뭐 동대구로나 대구를 데려도 나 보시면은 통상 가동이 되 임대가 안 맞아요. 사층에빈 네. 상가가 엄청 나쁜 임대인데. 네. 네. 저희는 도뭐 그런, 이제, 걱정이 어쩔 수게 해주고. 최소 5년이지만, 이분들이, 네. 들어올 때, 그리고 최소 못해도, 뭐, 5, 3에서 5 이상은, 다 인테리어, 장비만 해도 일단 한 3억, 5억 정도를 해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그렇겠죠. 자기들이 돈을 넣는 거 5억 하고 빼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장사가 안 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요거는 네. 네. 이제, 요거 이제 의사들이, 여하 원장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지휘주면, 네. 자기가 월세 이 만큼 내고 할수 있다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네. 입니다 보통 이제 분양을 받아서 내가 안전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예. 이사를 내고도 내가 다 만져만 가지갈수 갈수 있는 거. 예, 예. 네. 일단은 그러 일단 은 가장 저렴한 거사업대도 있네요. 업업대도 보통 1 0은 당연히 비싼 거고 예. 4억, 5억, 6억, 7억, 8억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한 50% 정도 돼있는데 일단 좋은 것부터 먼저 나간다는 거. 저희가 이제 상부층이 수익률을 다시 또 높거든요. 이 올라가면. 사, 밑에는 4% 있다가 이제 5%를 올라가면 되네요뭐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저희가 이제 2층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시때 수익률이 위에 높게끔 해놨습 굳이 아파트가 아닌데. 네? <웃음> 아파트가 아닌데, 굳이. 근데 이제 뭐, 뭐 업종이나 뭐 이런 거 일단 감안해서. 안들어도네. 저번에 봤을 때 중간층이에요. 하고 테라스 있는 곳. 7층 아, 7층입니다 네, 네. 7층. 네 요거 7층인데 네. 이제 여기는 면적이 좀 작아요. 네. 다른데는 보시면은 보존 면적이 140평이면 이거는 네. 이제 123평. 네. 근데 이 앞에 보시면요, 칠층 네. 여기가 테라스입니다. 옆에가 네. 네. 네. 네. 테라스고 여기가 이제 도로변이고 이쪽이 이제 수송목 방향. 네. 네. 이만큼 테라스인데 실천 하시는데 요거는 좀 조금 주시면 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서비스 는드기라고 실천이... 예. 예. 뭐 보시면 네. 되요 어떤 네. 뭐 나름대로 뭐 괜찮지 않을까 본격으로 네, 네. 봤을때는 예예 보통 네. 2점은 네. 있되니다 아, 그러면 7천은 지금 분양가가 어떻게 되죠? 실층도 음, 보면은 5억 대 4억 3억 대도, 대도, 대도 있는데 다 있네요 네 그것도 3억 7천은 지금 나갔는가요? 7천은 조금 나가 있습니다 아니 임대는? 임대는 저희가 아까 몇 요, 층? 맞습니다. 7층, 12층인데 7층, 일단 7층. 보증금, 월세는 확정돼 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여기도 병원으로 맞출려고 매딩에 이거 판매 조건부 확인 서서 이것도 같이 써드립니다. 음. 음. 네. 네, 아무래도 지금 7층이나 12층은 네. 뭐 저희가 뭐 임대를 맞춰 드린다 해도 아직 맞춰진 게 아니니까 이게 네. 뭐 무엇보다는 지금 뭐 2층, 3층, 4층, 5층, 7층, 12층 째다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르 하고요. 근데 요거도 7층하고 12층도 영원히 임대를 맞출 예정이거 그리고 1층 가격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까? 1층을 물어보는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2층이 좀 비싸긴 비싸던데 1층이 지금 약국은 지금 아예 빼놓는 거고, 그죠? 예, 약국은 맞아요, 약국은 사장자가 금액부 크다고 보시 약국은 아예 그냥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보면은 9억, 9억 14억 15억 13억 1 3억 5천 거기 최종 분양까지요 최 예, 최종 분0 0만 400만 5데중간 5천 5천 5 1 5천 5천 5천 5천 5천 5 실질적으로, 뭐, 동백으로나 이제. 아니, 도모 W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 네. 거기는, 이제,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하잖아요. 네. 예. 그러일 입지에, 뭐, 뭐, 당연히, 그게 좋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은, 근데, 지금 그, 그 금액으로 사지은 못할 거예요, 거기서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여기서 지금, h 루지미이나 뭐, J2070, 요런, 동백으로에 있는, 요, 상가들이 있는데, 네. 네. 사거리 코너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세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총당 뭐, 9억 아, 9천, 1억, 막이런넘는 예, 예, 지금 저도 받아 봤습니다. 그 예, 저도 잘하는 거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 금액이 왜 비싸지 않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에 상부층에 병원이 다 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1층에는 뭐원사뭘 뭐. 해도 다할까 예. 편의점을 해도 되고, 뭐, 죽집해도 되고 라고 뭐, 하나가 들어오면 동일하면 못 들어오겠죠. 그렇칠게이 네.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않습니다 뭐, 제 생각에서는 뭐, 이렇게 들으니까 어느 정도 좀설는을받았는일단 뭐, 이걸로 마무리는 하시죠. 회원방에도 상세한 정보 내용을 저번에 한번 올려놓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